자 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이제 곧 3천명이 될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요 이게 3천명 정도 되면 더 끊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어, 별일 없겠죠 뭐 어찌됐건 좀 몇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이쪽 벽 건설이 마무리 지어지면 그때 좀 신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얘 범위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벽건설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거 하나 만들게요. 술 만드는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있죠? 양주장. 이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건설 완료되면 이 안에다가 어 신전을 2레벨 신전이죠. 2레벨 신전 한번 만들어볼게요. 좀 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는 제대로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 그리고 지금 속도를 늦춘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 웬만한 거다 심어져 있죠 제가 봤을 땐 시간하고 얘네들이 그 업무 하는 그런 게 싱크가 안 맞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좀만 더 지켜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를 좀 만들고요. 바로 밭을 좀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나 <웃음> 이쪽에도 하나 그리그 그 뒤쪽에다가 농장을 만들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뒤쪽은 딱히 문제가 없는 공간이니까 일단 이러지 정도만 지을게요. 아깝나? 아까운, 아깝긴 까아 한데 나중에 그농사를 짓고 싶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구역으로 이부분을 할당시켜주면 될것 같긴 해요. 자 어찌됐건 한번 지켜보죠. 이런거 또 빨리 지어주더라고요자 9천대까지 떨어졌는데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끊깁니다 이제 어,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쵸 자 저희가 거의 3분의 1 정도의 그 지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좀 크게 볼까요 자 쭉쭉쭉 좀만 더 좀만 더 꽤나 많이 쓰... 질 않았네요 <웃음> 어, 땅이 너무 넓죠 야 이거 3분의 1도 안 썼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 심시티는 그래도 그 스카이라인 말고 심시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거 그 하나의 지형 다쓸 때까지는 버벅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그러네 아쉽네요 이런 거 자, 어찌됐건 이쪽에 있는 벽을 만들어주고 저희가 그 3레벨 사원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무역을 해서라도 좀 좋은 건물 그 재료들을 받아오긴 해야 돼요. 물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거 진행할 생각을 안하네요. 좀 지켜봅시다. 자좀 힘내시고 여러분. 넌 범위가 왜 이러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넓히자. 두개 정도는 커버해야지. 그래, 한이 정도 할게요. 아마 얘들이 효율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원이 너무 넓어지면 빠르게 그 커버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약간 좀 줄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는게 맞는것 같아 자 생산량 한번 봅시다 오 35,000 나쁘지 않죠 그래 원래 이래야 되는게 맞아요 이래야 되는게 맞는데 이게 참 왜그 다음 년에는 그 흉작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이런 거 치워주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좀 지켜봅시다. 소비량은 7천 정도 되고 그래요. 지금 생산한 게한 2만 6천 정도 되네요. 일단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집을 좀더 지어야 될까요? 말까요? 이건 좀 고민이에요. 아직 잡이 73개 다 남아있긴 한데 이 사람들 다 받아들이면 갑자기 또 식량이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좀 머리 아프죠? 일단은 벽이나 좀지어봅시다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이쪽에다가 문을 만들게요 여기 문이 필요 아 여기다 해야겠다 일단 여기다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얼마나 심었니? 100% 91% 5% 1% 아직 시간은 남아있어요 여기도 거의 다 찾고 그래요 속도를 늦추니까 생탄량이 좀 많이 늘어났죠. 아하 야, 이거는 뭔 심었구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건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미스테리인 것 같아. 아무래도 100%라도 좀 챙기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쪽 이죠 이쪽도 그 농장을 하나만 더 지을게요. 그냥 하나에 하나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3만 넘었고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먹을 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좀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수를 납품하면 얘들 생산 속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워크샵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중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워크샵 좀더 필요하다고 돼 있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분명히 제가 영역을 지정해 주긴 했는데 아 이해가 안 되죠 설마 이런데 필요한 건 아니겠지. 여기는 다찬거 같고, 그래 이쪽에 워크샵을 좀더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 안 돼요. 아쉽네요. 한네칸 정도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쪽은 안될거 같고. 이쪽에 여유가 되니? 여긴 되죠. 여기다 한번 지어볼게요. 바로 만들어지죠? 좋아요. 이런거. 여기도 한번 지어볼까요? 바로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는데. 어, 이쪽에는 필요하지 않은것 같아요. 조만간 내려갈거예요 자 그나저나 이쪽 마을에 있는 벽은 다 만들어졌나는 아니죠. 이거 안되겠네요. 자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자벽 있죠. 벽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벽순위 있죠. 이거를 1순위로 올릴게요. 생각해보니까 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제가 문을 만들었나요? 문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잇 이쪽도 낮음을 대비해서 문 뚫어놓고 음 됐어요. 여기도 문 뚫어놓고 이쪽은 이미 뚫려 있으니까 됐고요. 그래요. 아 이번에도 폭년이네요아 상당히 좋아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이런 애들이 나오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파밍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딱 나오죠. 지정하고 얘는 범위를 좀 나중에 낮추던가 그렇게 합시다. 한 4만 정도 찍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도 인력 좀 늘릴게요. 이렇게 늘리고, 그래요. 대기할게요. 신는 사람이 많아야지만 더 많이 심을 수 있죠. 자 149개 남는 일자리 중에 두명만 온다고 되어있네요. 이거 좀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난 집이 모자르다고 언급이 되어있긴 한데 음 그래요 조금만 더 늘려보죠. 어 만들어지네요. 또 마찬가지로 아니지 여기를 버려야지 이건 제가 실수했죠? 신전을 지어야 된다. 이쪽에다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나래비를 맞춘 다음에 쭉 당길게요. 일단 주택 3개라도 만족을 합시다. 이 정도도 사람들 많이 수용할 수 있어요. 보시면, 뭐 최소 1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3만 명이 넘을 거예요. 와. 자, 밀. 지금 몇 개죠? <웃음> 야, 도시대 지금 밀이 상당히 넘쳐나고 있어요. 왜 4만 개냐면, 지금 이게 그 제가 보유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이 소유하는 그런 거 있죠. 어, 그런 밀은, 여기에 그 수칙 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 끝자락에서 재배하는 것들. 잠깐만. 음 여기다가 농업 지역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 아디, 이 아이들이 있어이 아이들이 재배하는 것들이 그 수칙 포함이 안 돼요. 좀더 위치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그쵸? 좋아요. 음, 좋네.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3 늘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거 4만이 넘었어요. 행복하네요. 이러면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게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여기 있는 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니? 일단 우선 순위는 지정했기 때문에 이쪽은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좀 기다립시다. 그래 이번에 많이 심었죠. 아직 시간 도 많이 남아있어요. 6월달 끝나기 전까지 좀 많이 채우면 되니까 기다려봅시다. 아 이번엔 좀 불만족스럽네. 허허 불만족스러워요. 에이 다못 채웠죠. 이번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시에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역시, 이 파밍을 좀더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답이 없네. 자.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좀만 더 지을게요. 3,000명 넘을 때가 됐는데 집을 좀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쪽 말고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에다가 좀더 지어볼게요. 자한 번에 늘리지 맙시다. 이런 애들은 나중에 공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미리 이렇게 지어놓고 얘도 마찬가지요 예한 8개 정도까지만 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쪽에다가 차근차근 지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는 물 그리고 장식 장식을 이쁘게 꾸며줍시다 하나 둘 안되네 에라이 그럼 이쪽에다 좀 지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 남는 공간에 추가적으로 거주지를 만들게요 자 드디어 3000명 넘었고요 야, 별일 없이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이게 처리가 안될것 같은데 좀 걱정이야 솔직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일단 속도 빠르게 해볼게요.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도 1년 늘리고 이번 연도는 그닥 수확이 많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 저번 그 연도보다 적을 것 같아요 3이 좀더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량도 많아질 것 같고요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지켜보죠 아 이거 지다 말고 어디갔나 이거 좀 범위를 넓힐게요 이거 빼자 빼고 한번 해보자 이건 또 어디갔나 이거 <웃음> 이것도 지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어디 간 걸까요?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자원도 아 자원이 없구나 음 어쩌면 좋을까 자원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자원을 옮겨올 애들이 없어요 일단은 1순위로 건설 자원을 우선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파밍을 좀 어그 다음 순위로 지정을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이렇게 합시다 점점 요구사항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이럴 때 말이죠. 빌더를 하나 더지으면 돼요. 쉽진 않은데 한번 해봅시다. 이쪽은 어쨌간 건설하긴 해야 되니 있겠네. 그 빌더를 좀만 더늘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 와가지고 건설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또 새로운 빌더를 고용해야 겠죠 그냥 여기다가 건설할게요. 호잇! 중간에 자원을 옮겨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나?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한데 그쵸?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진흙 보관을 안 하잖아요 진흙 보관한 데가 있나? 여기도 안 하죠? 그건 일반 여기는? 여기도 안 하죠? 아 이러면 머리가 아픈데? 음...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는 일단 그... 밭으로 만들거고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생산 라인을 좀 꾸려놓을게요. 이 게임도 생각해보니까 고대 건설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가깝게 지어놓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나 짓고 여기다 벽돌 하나 짓고 한두개 정도 지을게요. 세개 지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나중에 백돈은 자주 쓰는 편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자원들을 금방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 스테이트 워커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 지정하고 스테이트 워커로 지정을 해버리면 지 잡이 점점 늘어나죠. 어, 이거 이유는 아실 거예요. 프리베이트 그 워커가 일할 수 있는 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불임을 당하지 않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자리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할당을 먼저 받아버리면 이거 채워진 다좀 시간을 걸리긴 해요. 근데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이 게임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웨어스를 하나 더 지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또 먹을게 많이 부족해지네 흐흐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그래요 아이고 다 수확하지 못했죠 큰일났네 속도 낮출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확 다 못했어요 어,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그렇죠?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닌데 일단 속도를 다시 낮춥시다 그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쵸 보시면 자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기다립시다 우리 원할 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 제 쉽지도 못했어요 다음 달에 아니 다음 연도에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좀 위험해요 이거 아,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없겠구만 이거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 밭을 좀만 더 만들게요. 여기 하나 이쪽에다 하나 만들읍시다. 이렇게 하고 파밍을 하나만 더 구성해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심각하죠? 음. 이게 추수할 때하고 심는 데하고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때 빠르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음, 노세들을 좀더 늘려야겠군. 일단 노세들 어디 간지? 텐스포터도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이렇게 할게요. 어우 충격적이야 이거 너무 안돼 자 만들고 있죠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건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거 아 이거 빨리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흔들고 어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너무안데 이거 진짜 시간하고 이 수확하고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아 평소대로 했으면 지금 4만대하고 5만대 왔다 갔다 거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죠 너무 충격적이야 포토 하나만 더 진짜 됐어 자 이번 연도에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좀 많이 떠나줄 수 있어요. 이건 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 그럴 거면 좀 수입을 하는 게 맞겠죠. 자 포트를 한번 이용합시다. 우와! 이거를 팔고 우리 좀 구입을 해보자. 아 이거밖에 안 돼? 아 이거 가지고 몸몸 몸 풀칠하라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무슨 풀칠하라는 거죠? 그래도 합시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나한 번만 이렇게 지정을 하고 지금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어딨으면 추수 시즌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지? 여기는 거 심을 거예요. 자동키는한두개 정도만 삽시다. 힘들어. 야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아직도 멀었죠? 방법이 없을까? 자그 다음번에는 얘들이 좀더 많이 생산해줬으면 좋겠어요. 씨도 열심히 뿌려주고 이거 좀 범위를 줄입시다. 한이 정도만 집중할 건 할게요. 세 개만 집중하자. 그래 이 정도까지만. 씨뿌리고 있지? 그래 빨리 뿌려야 된다 지금 이번에는 수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파넨트이지 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여섯 번째 달 전까지만 어떻게 잘 해주면 될 거예요 와 진짜 저번 달 너무 처참했다 조만 더 힘내자. 아직 네 달이나 남았어. 네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애들 다 어디 갔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100% 그래요. 됐고 이쪽은 어때? 83% 100% 100% 그래요. 그래 난 이런걸 원했어. 자 100%죠. 사람들 좀만 더 늘리자. 자 파밍을 좀더 늘릴게요. 야, 이 정도만 더 늘립시다. 중요해. 이게. 농사만 짓다 끝나겠네. 이거. 아 그래요. 다 완성이 됐죠. 우리 템플 하나 짓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여기도 업그레이드 됐죠. 애들이. 간지러는 템플. 재료는 120개 정도 들어가는데 금방 될 거예요. 이쪽에 제가 생산 재료들을 대게 해놨으니까 금방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음.. 그래. 파밍이 노란색? 이거 사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죠. 사들이좀더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 이쪽 안에다가 집을 조금만 더 지을게요. 자리가 없어. 그.. 이쪽에다가 지어야겠네요. 자 여기다가 차근차근 지어봅시다. 한세개만 지을게요. 아니야. 이렇게 짓는게 맞겠죠? 자 이렇게 지어놓읍시다. 시큐티가 낮다고 하네요 이거 좀만 더 늘려주고 자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어 이번 연도는 착작일것 같아요 100%죠 다? 아 이거 빼고 음 그래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든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행복합니다 그쵸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에다가 그 파빈 한 마만 더 지워놓을게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갑시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었던곳 있죠 그쪽으로 간 다음에 또 인원수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도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고 이쪽이었나? 기억이 안나죠? 이쪽이었던 었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할게요. 자 다음번에는 별리없이 잘 버틸 수있을거예요 한번은 좀 충격을 받을텐데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잘할 수 있겠죠. 일단 두번째 신전을 지키기 시작했고 세번째 거래 아이템 거래 아이템이 나오는 순간 세번째 신전도 만드는 데 얼마 안 걸릴 거라 생각이 돼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한 두세 개 영상 내에 이 마지막 레벨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긴 해요. 자 어찌 됐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